경기 전에 들을 건데요. 공복과 신분을 라퍼 샷이 다시 만났습니다. 네, 이제 이걸 어떻게 공복 팀이 복수를 하느냐? 네. 뭐 다시 펼쳐진 복수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신부넬 라퍼 샷이 이런 단순 한 개씩의 원픽 조합에 대해서 받아칠 힘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위쪽에서 바라보는 느낌이긴 한데 지금 바로 전경기에서도 여러 가지 조합을 썼지만 이 단단한 원클래스 조합으로 이겨냈다는 건이 팀이 아직까지도 포텐셜이 더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게 과연 이번 최종전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터져 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 만나보죠. 서로 카마인 서버 그 와중에 인파에오 선수, 전우 실리언인데요. 저는 빼고 있겠어요. 그게 <웃음> <웃음> <웃음> 있겠지만 <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뭐 흑역 일드 위력 길드 서로가 카마인에서 누가 더 세냐 아 이런 자존심 싸움도 걸려 있는 대결입니다. 그쵸? 그만큼 어, 특히나 이제 이 외나무 다리에서 어, 최종전에서 만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예, 공고팀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 디스트로이어 기공사 인파이어 군파이터 조합이 홀리나이트에좀 견제를 많이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만났을 때 사실 뭐 클래스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만은 전략을 어떻게 좀 변경을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마 아뭐 선수들 입장에서는 한번 붙어 봤으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한 분명한 판다기에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디스트로이어는 그대로 그다음에 인파 기공도 각자의 움직임들을 정말 너무 잘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건 몰라요, 또 최종종 가서? 맞습니다. 이제 기공사가 아까 한번 병력장으로 바꿔주는 모습은 있었지만 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거 굳이 병력장보다는 그냥 탄지공 가는 게 훨씬 딜이 좋더라 네네, 이렇게 네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상대하는 신보넬란퍼샷 선수들도 만나봐야죠. 아유 승자전에서 좀 아쉽게 예, 패하고 내려왔습니다. 다시 또 공복. 어 그때 오히려 한번 이겼던 상대니까 신보넬라퍼시 입장에서는 그게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어좀 앞선 이 경기를 조금. 기억을 되살려보자면 약속된 승리의 시간이 홀리나이트 선수가 굉장히 어 상대의 이 디트를 마크를 잘해줬었고요. 그쵸. 그리고 우쿠쿠 이 건슬링어 선수가 생존을 잘하면서 딜을 우겨 잘 넣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최종전 살아남아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쉴드로 선수도 굉장히 잘 물리는 어떤 그 힘든 상황에서 굉장히 잘 버텨줬었거든요. 신보넬라 아, 퍼샷이 만약에 본인들이 좀 느린 조합이라서 상대가 빠른 조합이 있으 조금 힘들어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대가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막 극강으로 빠르면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견제를 먼저 받게 된게 인파이터 쪽이라서 네. 임파에오 선수가 들어가는. 척하면서 한번 상대의 스킬을 들 빼내는 그런 운영도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네. 다시 만났을 때 이번 결과는 어떨지 스킬 확인해 볼까요? 찍찍 선수가 역시나 제가 아까 예상했던 캠치공을 그 네. 탈치공 다시 한번 예 채용을 한 모습이고 예, 선물진기 쪽은 아예 그냥 근접에 대한 방어대책으로 대세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가는 모습과 보여줍니다. 네. 네. 선물 챙기 같은 경우에도 선수들 입장에서는 뭐 쓰는 선수가 있고 아닌 선수가 있고 약간의 그쵸?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아뭐 서멸파로 뭐적군을 이제 견제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아니면은 또이 강인함이 필요한 상황에서 또 바꾸기도 하고요 보통 서멸파를 조금 더 많이 드는 것 같기도 그쵸, 합니다만 네심보델라퍼샷네 역시 이제 홀리 나이트 또 이제 이 워로들까지 네, 아까 홀리나이트는 신의 율법과 질주배기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특포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게 계속 이번 경기에서도 어떻게 바뀔지 근데 이제 기동전에 있어서 의 부담감인데 상대가 꽤나 느 팀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의 율법으로 컨트롤하는 싸움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율법분도 예, 다들 들어왔습니다. 오! 신분연락 포샷. 시작하면서 이렇게 뭔가 팀의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예,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파이팅이 이렇게 넘치게 또 들어가면은 초반에 이제 기세라는 거에서 좀 이기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저쪽에서 여기 얘기하는 거 아마 들릴 거예요. <웃음> 그럼요. 일부러 저렇게 더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일부러 더막기세아 그럼요. 근데 이게 아까 공복팀이 아무 말 없이 보여주는 그 1.5리터. 예. 예. 한 경기만은 이미 <웃음> 반 넘게 소진됐거든요. 아 이미 없는 거 아니에요? 다하나거 <웃음> <또 아마 웃음> 아니야? 들어야 될것 아마 제 생각에는 리필 됐을 겁니다. <웃음> 예. 꼭 그래야 되는데. 네. 아, 이제 최종전입니다. 최종전의 첫 번째 세트 준비됐고요. 이 갑니다. 아까 홀리나이트를 물었을 때아 이거 생각보다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우쿠쿠를 바라보게 된다면 아까처럼 우쿠쿠 생존왕 모드 돌입하거든요. 네. 내공 방출을 통한 기공 사이에 이런 움직임들도 다 신경을 써야 되겠고 야옹거리 라이플 하나 전도 홀리스 바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스스로 들어가서 스킬을 자기한테 빼게 만들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마스터 휘둘러줍니다. 아 이거 찍찍 선수가 신성검 맞았죠? 신성검까지 돌고 이제 일반 스킬들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뒤에 잠시 빠질 뿐이에요. 덕분에 체력기 살짝 깎였고요. 네. 오, 리파이어 선수가 지금 오 어, 그들만의 싸움 이상한데요 빠져나갔죠 예. 그 선수 임파이어 선수가 어느새부턴가 저 오른쪽 구석으로 밀어넣는거 지금 다퇴로 사라져요 선물진 그리고 여기 지 변환파신권 지금의 성공까지 와! 지금 커트롤! 예! 오 이거 지금 좋은데요 어? 각성기까지 씁니다 그래도 각성기를 쓴 거에 비해서는 예. 그냥 어, 치려 이게 결국! 아, 어. 아 이게 먼저 잡혔네요. 바로 그 타이밍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그 킬로 연결은 됐어요. 아, 심판의 창! 뭐 예, 여기서 찍찍 선수! 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찍찍 선수가 조금만 버텨주면서 점수 만들면 되거든요. 쉬리러랑... 시드러랑... 그라 네! 자 홀리나이트 각성기 쓰면서 이거 턴 뺏어오려는 거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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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일단 살짝 뒤쪽으로 빠져줍니다. 아, 아이디가 기니까 부르기가 어려워요. 네. <웃음> <웃음> 약속 선수. 자, 약속 선수. 아, 뭔가 이제. 좀 어감이 안사는 거야. 그러니까요. 약속된 승리의 시간 얘기하다가 끝나요, 경기. 네. 아... 자, 그래서... 자, 어... 이, 저, 어 빠져나오기에는 괜찮은데. 이거 축복 타이밍이라, 축복 타이밍이라. 한번 깡, 이번엔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 홀라 한 번... 아 ]아요? 근데 인파한테 밀렸어요 지금 1대9도 네. 났고 여기에서 어 끌어와서 이거 콤보 실적, 콤보 실적, 콤보 실적, 콤보 어떡해 몬 하지만 본인 체력이 더 없다는 거 이거 일단 체력 상황에서 가죠 아 이거 우쿠쿠 선수가 일단 잘 버텨줘야 돼요 오네건슬이 오, 오, 오, 각성기를 쓰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상대 체력들을 많이 빼놨습니다 아 방금 그냥 프리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건슬 입장에서 최적이었죠 예네 우쿠쿠 기절 아, 평타! 평타! 그러니까 일단, 대구경 이거... 불타당이 어쨌든 타괴력은 예. 있어요. 그렇죠. 지금 투다운 뺏으려고 그럼요. 친것 같은데요? 아, 결국에는 일단은 어, 덴감 쪽에서 어, 확실히 좀 차이가 나네요. 데미지, 이, 어, 체력 부분에서. 자. 알수 있다는, 야, 일단 오지 마봐. 아, 하는 느낌이었는데. 시간을 벌기 위해서. 네, 열의 신장. 그래도 지금 컨트롤이 좋았던 게 아래에서 정리집행 쓰고 있었던 게 아래쪽으로 스페이스 빠지면 그거 끄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어그 위치 예측은 잘해서 기능 잘 빠졌습니다. 훌려다 아, 계속 여기저기 다 봐주고 있으면 약, 스, 약속할까, 승리할까, 네. 시간할까. 네, 예, 암튼 다 되는. 아, <웃음> 다말는 아, 잊지, 아, 되죠. 네. 아, 다 되는 예 네, 선수. 네, 그리고 모코쿠 네, 뭐, 선수도 그 퇴로에 몰렸을 때 오히려 워로드 쪽으로 드, 들어가면서 지금 살아나온 모습이었거든요. 네, 네 지금 모빙 좋아요. 자 오케이, 여기 우꽃구 잡으면 우꽃구? 잡으면 우. 그 연합하시고 안네많 잡았어요 근데 DT도 DT는 자꾸 빠져요? 어 이거 자 이거 오히려 잡으려다가 체력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홀리트는 울리면... 일단은 뒤에 빠져있는 게 아직 쿨이 지금 많이 돌고 있어요 네. 네. 아니 하지만 지금 d 트가 너무나 먹금직스러운 먹잇빵이죠 네, 데이듀! 와! 자 그래서 홀란오리보는데 2개 시간까지는 왔고요 예? 어? 오히려 웃고 이거 묶이면 이상해져요 그리고 이거 야, 약속된 승리 시간 이거, 이거 잡힐 것같요요 잡힐 것 같군요 그죠 여기 까지 까요 여기 까지 까요 버티고 정리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10초만 10분 할라 포지고 버티면 되는 거라서 아 이게 스킬로 다 버티죠 이 정도 시간은 정리 집행이 있 이거 무조건 버티세요 맞아요 오히려 키를 하나 더 가져가는 신보날라 포샷이 첫 번째 세트를 잡습니다. 이거 약간 아쉬운 게 차라리 디트가 좀더 빨리 잡히고 그리고 나서 그냥 그게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잘 버텼는데 끝까지 버틸 수는 없잖아요. 맞죠. 이게 한계가 있고 스킬이 다 빠지고 나면 결국 그게 뭐 방어막을 받을 수도 없고 받는 데미지를 감소시킬 수도 없으니까 마지막 그 그래비티가 나온 순간 그 사이클이 끝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3대3 선물전에서는요,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죽어주느냐, 이것도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선수들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리스폰이 꼬인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네. 그런 부분에서 3대3으로 싸워야 되는데 괜히 어, 체력이 없는 상태로 있다가 3대3 싸우려고 했는데 하나 죽고 3대2 되고 이런 상황이 또 반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 공복팀 입장에서도 음. 아, 디트를 뭔가 먼저 내놓기에도 좀 아슬아슬 하긴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또그 부분에서 좀 판단하는 데 있어서 버텼다가 홀리나이트랑 같이 좀 교환을 하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그게 잘 되지 않았었죠. 네. 물론 분명히 선수들 입장에서는 나름 세워놓은 계획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희야 그냥 멀리서 보니까 어, 이건 어땠을까라고 그냥, 그냥, 예, 예뭐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네, 예, 정답은 사실은 뭐 선수들이 갖고 있습니다. 먹고. 아. 이왕 이런... 이 팀은 건슬링어로 희비가 교차가 되는데 에이. 지금은 사실 너무 저희가 보는 쪽에서 딜이 계속 나왔어요. 이 라이프 스탠스가 견제용으로 쓰인다기보다 투다운을 얻어낸 이후에 신호가 왔을 때 확정타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스파이럴 플랜 깔고 퍼펙트 샷, 포커스 샷 이런 것들이 여유로워지면 어 확실히 건슬 입장에선 데미지를 더 쏟아 부을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건슬 입장에서는 프리딜 구도가 나오는 어, 형태인 거고 어...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전술을 물려는 그런 경우에서는 오히려 홀리나이트가차 디트를 부다든지 차로 붙는다든지 묶어서 딜을 넣어주는 이런 형태를 보여줄 수 있겠죠. 아, 여기에서 극상마션과아저 시작도에서 더큰킬 포인트가 나왔다면 저 포인트에서 기공사가 아마 피지지감의 엄청난 킬을 따냈을 건데 아, 거, 저기에서 약간 은매하지 않았나? 네. 그 데미지가 이런 운이 쓰는 시점이었거든요. 나 완벽하게 잘 왼쪽에 들어간 건 아니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덮치면서 워로드가 한명묶었는데 거의 대장적 스프링. 네. 아, 여기서도 뭐 박성기 건슬림을 잘 들어갔었죠. 이 두고 맞춰주면서 건슬 박성기 대격을 당하는 위해서 한도가 확확 바뀌는. 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어뭐 저희가 이제 쓰는 경우에는 그 아슬아슬한 그 사이로 막 빗나가는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선수들이 이렇게 뭐 빙수탄환이라든가 그 빙결수르탄 이후에 뭐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 제대로 넣어주다 보니까 폭발하는 데미지까지 같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지금 뭐 디트 잡기는 요 타이밍이었는데요. 보통 선수들이 그래서 선수들의 코를 들어보면 나 잡힐게 라고 네. 얘기를 해요. 그렇죠. 빨리 잡혀서 같이 합류를 한다거나 뭐 이런 아예 선수들 그런 것까지도 작전을 세운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대로 갑니다 공복. 저 변경 없이 지금 어, 가주는 모습이죠. 공복팀 같은 경우에도 어, 이거 사실 어, 뭐트포를 변경해서 할수 있는 뭐 그런 그 정도의 이제 이. 그 데미지 감소를 뚫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본인들의 운영으로 좀 극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 부모 선수가, 니머리 선수가 결국에는 상대를 스킬을 최대한 잘 빼면서 퇴로를 막아줘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쉽지 네, 모든 걸다 알아는 거거든요 신부 네. 딜레 포아 역시 오늘 지금 최다 경기를 맞이한 양 팀이기 때문에 이, 그동안 해왔던 것 중에 뭐가 제일 자신이 있느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어.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제일 안정적이고 승률이 좋았습니다. 라는 그 팀콜이 양쪽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심전심이네요. <웃음> 네. 길드도 각반 명은 다르지만 음. 맞아요. 저는 네. 어, 양 팀에서 지, 어, 부셨던 이머리 네 선수하고요그 <웃음> 다음에 <웃음> 약속된 <웃음> 승리의 시간. 야, 이두 선수는 뭐라고요? 기머리 선수요. 아, <웃음> 부... 네. 불어 선수. 불어 그러니까 선수인가 예, 아니, 원래 아니. 이제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는데, 또 뭔가 또 줄여서 <웃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 아니, 그럼, 그래서 아니, 이 선수는 기머리 선수라고니까. 요 약속 선수요? 약, 분품식 아, 야... 줄여서. <웃음> 예, 아, 아니, 난리가 났네요. 아니, 두 글자로 줄이지, 세 글자로 각자 줄이지. 하고 싶은 대로 불러 그럼. <웃음> <웃음> 자, 이제 마지막. 어이될 수도 있는 네, 경기죠. 약승시라고 하라고요? 지금 채팅창 보니까 약승시. 아 이게 어, 좀더네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역시 <웃음> 채팅창이랑 깨하니까 즐겁네요. 아, 약간 정말. 입이 좀 쉬워질 뻔했네요. 아, 나, 아 힘드... 혹시 어지러우신가요? 아, 저는 좀 <웃음> 힘드네요. 어, 좀 쉬운 걸로 지어요 여러분. 아, 네. 저 저희, 저희 좀 살려주세요. 아, 예. 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저들 쪽으로 이제 들어가주는 게 결국에는 이 건슬링어의 이 딜로스를 만들기 위함이죠. 그냥 치트에 부동. 아 근데 이거 워로드가 붙어있는 때문에 왔어요. 의외로 우쿠쿠 선수가 꽤 안심한 모습이었어요. 에이. 지금은 케어가 바로 케어가 됐죠. 됐어요. 그렇죠. 워로드가 이렇게 또 보고 있을 때는 델라나 이런 것들로 케어해 줄수 있기 때문에. 아 어, 이거 버스까지는 들어가요. 대신에 지금 스킬이 한 네다섯 개 빠져 있기 때문에 오로드도 잠시만 대기하자. 네, 홀이 나올 수있죠 신보넬라 포샤 입장에서는 각성기를 초반에 조금 빨리 쓰면서 상대 의 체력들을 깎았습니다 건슬공. 어, 인파에오 선수를 확실하게 지금 잡아주기 위한 거였던 것 같은데 결정적이죠. 예예. 완벽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각성기가 제대로 예쁘진 않았죠? 그렇죠 o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부분을 좀 배우기 위해서는 o win. I'm not going to win. I'm not going to win. I'm n o 네, going to win. I'm not going to 이 i n I'm not going to 이 i n i 이 n 이 t g o i n 게 to 공복 입장에서는 네. 아쉽게 됐어요 그렇죠 체력도 그렇고 네. 인파에오 선수는 이제 홀리나이트가 1대1 담당하면 되는 거라 도망가다가 이제 물키엔만 네. 보고 있거든요 자, 대신에 죽음의 성공 아 역시 아. 핸드건 아 일단 판정도 굉장히 공. 잘 만들었거든요 죽음의 성공 한방 뒤쪽에 단지공으로이 정도면 인파에오 선수 해줄 거다 해준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실드어도 위험합니다 인파 기공하에요 서로 간의 합작품이 좋았고요 선발 제기 어 그거 이제 인파에오 선수 나 퇴근 잠시 자 여기서 같이, 같이 넣으면서 오오오! 예아 이건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예예 교환 예. 예. 그 자이 타이밍에 약간 그냥 턴을 빼는 것도 나아 보이거든요 자 승리시간 체력이 없죠 이거 우쿠 약간 갈렸는데 갈련된... 아우 그래도 스킬들이 많이 남아있어 홀라홀로홀라홀라홀라홀라홀라오막 들어갔고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음. 기 흡, 흡전장다 쏟아내다가 줍는 거다 투자했는데 예다 썼어요. 오, 예, 예, 어, 이 정도면 공복 진짜 지금 키고 기공작... 자. 와! 그 예! 예! 무조건 잡겠다였는데야 그래도 워로드라서 네, 네 워로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잡지 못하더라도 이 정도의 체력 계산이 교환하잖아라는 이제 계산이 있었고요. 맞아요. 네. 자 여기에서 좀 스톱을 굴리겠다라는 거죠. 어 운판은 이제 빠져도 되죠. 뒤에 한명 하거든요. 정턴 벌었다가 이제 리스폰 기다리고 나서 기다렸어요 이건 오지 말라는 거였고 자, 승리 시간이 맞아 좋습니다 박성기박성기 용암 어추같타 지금 제가... 축복이 이제 들어가서 댐감이 들어갔죠 헤미크러시까지는 예. 감행구도가 나왔거든요 자, 지원 자 위쪽에 아 찍찍한데 빠아 기공사 지금 찍찍선수가 네 다시 한번 볼텍스 그라비티, 어, 타임이에요 r o Svens, Tobanic, Guru, n a n i z e m 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Tujoy, Tosom, Sanga, Bajamaki, Bajamaki, Svens, Samsi, Toka, Shingo, s h i n g 이거 크죠. 이거 크죠? 아, 그래도 임파이오? 시간이 이게 체력 차이가 다운 한번 뺐어요 임파이오 선수가 제거가 되도 나머지를 제거하지 못하면 네. 이거 불쪽으로 들어오면서 그래서 직접으로 빠져있는 지나가? 거죠 후쿠쿠가 쫓아는 왔습니다 하나 더 잡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체력이 4초, 3초 3초 공복이 공복이 공복이 공 잡았어요 실드롱 아니 이러면 싸움 다시 몰라요 마지막 희망의 신호탄이죠 그쵸 이 정도 체력이 네. 이런 점핑으로 가서 붙어야 돼요. 자 일단 턴은 빠은이연다만면 하면... 우꾸꾸가 우꾸꾸가 정말 잘 살아 남아줘야 되고요. 그렇죠. 진짜... 와 발골 맞았고. 네오 발골 찍고. 네임 아 키공장. 아. 야 건슬이 결국 못 버티고. 하지만 아이게 티트라서 내티어서 티트는 쉽지 않습니다. 아. 공복이 잡습니다. 승부 이대로 끝내지 않는 공복. 역시 와. 공복엔 꽉 채워야 된다고 오늘 마지막 경기까지 그냥 꽉 채워가네요 진짜 오늘 모든 뭐든... 모든 경기가 풀세트 아니에요 네. 그죠 예어 네. 아, 이게 와 진짜 그 순간순간 그리고 또 아슬아슬하게 막 스코어 하나로 이렇게 경기를 막 뒤집고 이러다 보니까 와 마지막에 이제 특히나 어오대5 아, 동점까지 만드는 이 상황까지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심십대 학급 선 그래서 웃꾸픈 선수가 체력에 빠져 있었고 당연히 본인에게 포커싱이 될 거라는 걸 알았는데 그거 주고 나서도. 야 부셨다 이 머리 선수 는데 네. 기틀어서 이거는 뭐 밥이 안 나오죠 그렇죠 뭐 버티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를 물어야 되는지 고민해 그런 상황에 뭐 망설지 않고 이쪽에 반대 포커싱을 하면서 의외의 딜이 갑자기 폭발했거든요 네. 아니 그래도 신보넬라퍼샷은더 일찍 질 수도 있었는데 그걸 또그 극적인 타이밍이동점을 만드네요 어, 그쵸 그렇죠. 사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아 경기 끝났다라고 약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와 키를 만들어내면서 신보넬라퍼샷 입장에서도 물론 졌지만 예, 굉장히 영경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볼까요? 역시나 우쿠쿠 선수의 데미지, 뭘뭐 본인이 많이 받기도 했지만 어차피 건슬이고 예. 지금 데미지 많이 받을지. 본인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주고 받고 정말 탑 오브 탑인데, 네. 아 국구 선수가 그만큼 지금 임파이어 선수한테 견제도 많이 지금 받고, 받고 있죠. 같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임파이어 그렇죠. 선수도 그래서 받은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 아니에요. 네. 근데 국구 선수가 이렇게 본인이 많이 맞으면서도 물리면서도 데미지를 이렇게 넣었다. 그만큼 열심히. 이 했단 얘기예요 저, 뭐 잘하는 딜러란 얘기죠. 그렇죠. <웃음> 이게 사실 도망만 다니면은 이제 딜러스 나기 마련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 딜까지 어, 잘 넣어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이번 세트에서는 양심 선수들이 골고리를 피해주는 킹크 싸움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쿠쿠 선수에게 딜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정말 기공이. 여러가지 바닥에 띄울 수 있는 거. 철장, 선물 등 이런 것들 깔아주면서 야 그리고 여기서 이게 상대 체력을 좀 빼는 용도로 기상하셔가 쓰여졌고요 타이밍에 사실 이런 전개 전에 전개 제거가 될수 있었는데 바로 전에 결애 신장으로 상대를 밀어내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 시간을 더 걸었거든요 여기서도 쉴드로 서주가 추이는 모습이었고 이 타이밍까지만 해도 어격기 끝났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거를 박성기와 함께 포커싱으로 네. 예. 찍찍을 정말 그냥 찍! <웃음> 옆에 찍찍 예. 선수의 그 리액션이 아, 잠깐 손만 예. 나왔던 것 같은데 느껴져요. 얘와의 예. 가급함이 손만 보였는데 온몸이 움직인 걸 <웃음> 느꼈습니다. 아, 이 마지막에 정말 동점 됐을 때는 선수들이 제 불안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결국 그래도 홍복팀 쫓아갑니다. 볼까요. 네, 역시 변화 없이. 여기서의 뭐 변화라고 하면 어, 기공사가 탄지공 대신에 병력장을 들까인데 예. 뭐 그냥 그대로 탄지공을 그렇죠. 들고 가죠. 아마 병력장 채용의 이유는 네. 실험을 해보면서 그 탄지공급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찾아본 것같은데 결국은 가장 지금 인기 있는 콤보 아니겠습니까? 기공장 다음에 이어진 열애 신장과 탄지공 콤보들. 근데 사실 병력장을 쓴다고 해도 상대가 월호도훈라뭐 이런 친구들 버티는데 거기에 뭐 동결을 건다는 게큰 의미가 없다 보니까 탄지공을 가져가는 거 같고요. 그러니까 아마 뭐, 뭐 건슬리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은 이제 한 번에 이제 뭐 녹이겠다라는 이제 뭐 포커스가 됐을 때. 이런 생각으로 일단은 넣어둔 것 같은데 네. 네, 결국은 이제 산책이 더 어, 안정감 있죠 예 신보넬라 퍼샷도 역시나 네. 그대로 들고 갑니다 아 재밌어졌어요 예. 지금 오늘 두번 싸우는 건데 <웃음> 첫 번째 싸웠을 때는 신보넬라 퍼샷이 공복을 잡고 승자전으로 갔고요 하지만 승부는 다시. 또 진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은 뭐 아르카나도 나오고 이게 기공사 원픽도 나오고 디스트로이어까지 나오다 보니까 네. 팬층이 갈렸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픽으로 지금이 대세를 만들어가느냐 아니면 낭만적인 나이 장인 픽이냐 그래팬분들의 예. 의견도 정말 재미있게 갈리는 게 바로 오늘의 시조 로얄 로더스거든요. 맞습니다. 아, 지난주에는 나오지 않았던 친구들도 또 나오면서 예, 경기 양상은 더 재밌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두번 싸워서 이번에 공복에 복수가 될지 아니면 신보넬라 포샷이 다시 한번 디레는 우리한테 안 돼! 라고 얘기해 줄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트입니다. 아, 이게 아까와는 그 복수 스케일이 다르거든요? 네. 또 올라가냐 그, 마냐가? 박성기 쓴거 아닌가요, 지금? 오 어, 실수로 아 지금 얘피게 꺼져있어요 무섭다니 거기서 좀 그쵸? 아, 실수로 나온거죠? 아스트레가 그냥 저희 못 봤거든요 예. 아 어, 예. 약간의 문 그, 닫혀있을때 그, 그, 안쪽에서 쿵쾅쿵쾅하더라고요아 어, 이게 약간 그 미스가 있었던거 같아요 그쵸 이건 실수죠? 아니 근데 아, 이거는 그냥 먼저 그냥 써서 네네 아, 가려고 생각을 한 건가요? 네, 근데 뭐 그만큼 이제 아쉬운 부분들을 사실 이렇게 빠지는 순간에도 먼저 빠졌다 해도 이윤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먼저 아덴 채우기 위해서 쓰는 경우들도 예, 아, 뭐, 진, 예, 그런 가능성까지도 예, 생각해봐야 예, 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철장 선물 진기 깔아놓고 어? 이동. 요! 지금 그 디트가 너무 잘 몰아들어갔거든요? 헤비터시까지?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제이 부분에서 좀 아이덴티티를 좀 빠르게 끌어오면서 예, 초반 주도권을 잡겠다는 라 생각이 어느 정도 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디트가 어쨌든 코어를 많이 쌓고 그러면서 나머지 딜을 예, 이렇게 보틱스 그라비티 중요한 상황에서 예, 이런 걸쓸수 있게 하긴 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 높았... 그, 자, 이러면 공속 계속 빨라지고 잠깐만요, 그 이거 찍찍한데 나머지 다 맞으면 역시가 체력 빠졌습니다. 와! 잡아요. 자, 이후에 각성기 와, 지금 윤현배분이 너무 좋죠. 파해요가 네. 위에서 후쿠로 봐주고 있고요. 심판의 장. 근데 네, 스코어는 그래도 공복팀이 하나. 앞서 있는 상황인데 체력들이 많이 빠져있다는 게좀 아쉽죠. 자, 그래서 일단은 어, 부모 선수도 뭐 기상기까지 쓰면서 네, 기상기도 둘다 빠진 모습이고요. 네. 지금 조금 근접하기 위한 한 번! 자 이거 잡으면 두 다운이거든요 어, 어, 그래서 인규어까지아 버텨야 된다 이거 쓰러지면은 내가 좀 잡는 게 아니라 지금 어. 인파이오 등등이 다 위험하다 그쵸 그래서 인파이오 선수를 지금 위쪽에서 잡았죠 아. 버티는 거예요 이거 버티고 나왔을 때 그렇죠 이런 합류각이 지금 나선의 추적자 딱 깔아놓고요 예또 나옵니다. 쿠쿠 선수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뭐 대제항으로 뒤을 연계해 주는 것도 좋았고 축복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죠. 여기 혼자 어, 예. 빠져나갑니다 약간 드리블하고. 어? 아 지금 다 들어간 것 같지 는 않거든요. 번만 네, 네, 네. 네. 버스트 캐논 쓰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홀리나이트 나 다른 결단이거든요. 체력을. 이거 지금 네. 중간 성공 3등계예요 찍찍 선수가 지금 3등계 타이밍에 어! 근데 아무것도 못하면 예. 안 되거든요 이게 고인이 물리겠는데요 선불찍기 슥고 빠져요 지금 운기 조식 일단은 이것만 봐도 신보넬라 퍼셋 입장에서는 지금 의도한 대로 갔다라고할수 있죠 맞아요 정리하죠 역시나 체력이 빠져있던 찍찍을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야 이제 이거 찍찍 선수가 다시 나왔을 때 부섰다니머리 선수가 한번 점핑 스매시 들어가서 묶고 각성기 연계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겉지 버프 발동 됐습니다 아니면 이제 우쿠쿠 묶고서 시간이... 1대1 각성기 과연 실드랑 우쿠쿠를 둘을 다 잡아내면서 동점을 만들 수 있을지 아, 오막 타이밍성 네, 네 우쿠쿠 안쪽으로 욕하고 있자 아 네. 그리고 그리고 직진, 그리고 실드랑또 같이 탱겼어요 4대4 4대4 자 이러면은 지금 대신 디트다. 최애... 어, 오! 가등치 약등치! 오! 그리트는 독가지 타이밍! 홀리나이 뜨는 버티나요? 홀라가! 홀라가! 탈피! 탈피! 탈피! 탈피! 시간이 없어요. 누가 잡혀! 홀라 아 잡혔고, 디트는 디트는 어요 지금? DT는 버티나요? 아... 아직 남았갑니다 20초! 이제 불쪽이나 구석으로 음. 몰고 가면 한 번의 승산은 있습니다만 네, 맞아요. 지금 기공도 체력이 없어서 러가요 거기 우쿠쿠 기다리니어요 아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안, 혼자는 위험하니까. 점만들고요이라포샷 아, 어, 아, 아아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에 쏟아부은 딜이 결국 본인들을 강으로 진출시켜 줍니다. 아, 이게 마지막에 결국에는. 팀적인 케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예, 이 디트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임파이어 선수도 근처에서 뭔가 스킬을 끊어주기 위해서 있다 보니까 그걸 같이 캐치됐거든요 네. 네. 이런 걸 두고 이제 같이 잡혀왔다고 하는데 아. 아 디스트로이어 입장에서는 아 차라리 이게 혼자 고립되고 뒤에서 다른 선수들을물라는 우더를 생각해봄직도 했습니다만 음. 그런데 그게 되지 못하면서 자 신보넬라 파샷 오늘 공복팀을 상대로 두 번이나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그렇죠 결국 신보넬라포샤 어, 팀은 공복팀을 이제 두 번이나 잡아내면서 어쨌든 8강에 지금 오른 상황이고 네. 네 결국 이제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 이 디스트로이어에 대, 어, 대한 뭔가 뱀감, 네, 홀리나이트의 뱀감 네,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잘 수용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로드 선수도 진짜 그 순간순간에서 상대가 들어오는 것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판정 싸움을 버텨주고 네, 그리고 발고리로 끌어오면서 아군 딜러를 좀잘 어, 풀어주는 네,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어, 정말 네, 팀 합, 합이 좋았습니다 야 공복 입장에서는 아, 진짜 너무 마지막까지 아쉬웠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근데 정말 그뭐 어떤 팀이 더 위에 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기에는 너무 경기 자체가 아슬아슬했어요 모든 경기가 한 세트 차이였다는 거, 예. 한 번씩은 이겨고 경험이 있는 거고 그한 번씩 이겼다는 건 그들의 작전이 성공적이었냐 아니었냐 뭐그 정도 차이지. 그래서 오늘 선수들의 기량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황금밸런스. 예. 아 볼까요? 아 확실히 기공 찍찍 선수가 포커싱이 또 많이 되기도 했었고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예. 그렇죠. 일단 뭐, 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공복팀 입장에서는, 어, 결국에는 이제, 어, 셋다 어느 정도 이제 같이 넣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찍찍 선수가 이번에는 저 금강 성공 3단계 타이밍에 예. 홀리나이트의 각성기가 너무 잘 막아줬어요. 음. 사실은 그뭐 기공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금강성공 타이밍을 최대한 좀잘 살려야 지 되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디트도 마찬가지고 기공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좀 확실하게 살려야 되는 타이밍 그 타이밍에는 팀 합이 딱 맞아줘야 되고 이득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아까와 비슷한 그림이 그래서 나왔는데 합으로 두글 잡자 이 콜의 집중도 는 진짜 좋았는데 하필이면 그 묶어야 되는 대상이 처음에 홀리나이트였던 바람에 그 마지막 순간 어 그러다 보니까 우쿠쿠가 너무 풀려서 반대로 디스트로이어가 물려버리고 통합딜로 더블킬이 연계가 되는 그런 그림 그리고 모든 팀원들이 잘했다라고 포상을 내릴 수 있는 골고루 딜 원래 누군가가 물리면 10만 딜에서 끝나기도 하는데 말이죠. 아 이렇게 해서 신보넬라 포시아시 결국 마지막 한점 남은 티켓을 가져 갑니다. 그 <목소리도> 부분에 좀 어 어느 정도 주도권을 아이들이까지 좀 어, 사용을 하면서 어, 가져 오는데까지는 소모할 뻔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 그래서 중간 중간. 어 신성범이라든지 이렇게 약속된 스프5시간선수가잘 버티게 또 만들어주기는 합니다. 아 저렇게 방금 묶였을 때 갑자기 대입해 들어와서 패티를 날리고 사라지는 이토보 선수의 플레이도 지금 정말 일품이었죠. 아 마지막 버스트 캐던 쓰면서 상대 잡아내는 모습도 진짜 좋아것는데요 신고델라 포샷. 이 팀은 마지막까지 성기를 아껴놨다가 코라는 그 집중도 와인내심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 마지막 10초 남았을 때, 뭐, 인파의 피니시라든가, 동점을 만들고 추격하는 힘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이 팀이 분명히 그 마지막 직전까지는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냈거든요. 여기서, 네, 동점까지 결국도 만들어내고, 그걸 또, 신보넬라 포샷이 한 점, 리드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와,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쵸. 아, 그래서 뭐, 신보델라 포션에서는 진짜 어, 어떤 선수가 좀 뭔가 피오지를 받더라도 충분히 그 합, 합적으로 잘 맞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전혀 예상이 안 돼요. 어, 그쵸. 와, 네. 뭐, 아쉬워. 아쉬워. 워로드. 네, 어 이게 확실히 팀을 좀 케어하고 네, 그리고 어 센터의 이 지역 쪽에서 상대를 저지하는 이런 역할을 굉장히 또 실드러 선수가 잘해줬다는 생각이 들고 네. 각성기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확실히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선수의 아이디를 진짜 잘 지었다. 그런 느낌이 아, 드는 게 예. 굉장히 그워로드만의 <웃음> 단단함 있잖아요. 예, 실드러. 어, 진짜 그 실드를 들고 플레이하는데 그뭐 닉건 일치라고 할까요 이거 네. 닉네임과 그 플레이 스타일이 하나가 되는 모습 그리고 그 팀원만 생각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음. 아 워로드는 이번 메타에서 확실히 빠질 수 없는 네. 그 캐릭이죠. 쉴드의 주요 장면 드셔옵니다. 아이 버스트 캐논을 쓰기에 열어준 다른 선수들의 아웃 타이밍이나 뭐 기절 타이밍도. 큰 기여를 했고, 그리고 스스로 해결해야 될 때는 이제 배시나 뭐 이렇게 활용을 해줄 수 있고요. 카스로 심리전을 걸 수도 있고. 기본적인 넬라를 두르면서 팀원들을 어, 또 이렇게 케어해주는 이런 모습들 뿐만이 아니라, 진짜 말씀하신 배시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력, 상대 또 방어력까지 낮출 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의 그러니까 워로드는 정말 딜포터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 이 우리 딜러나 어, 딜러를 이제 물러왔을 때, 지금 그 한정승을 좀 따내고 네. 그리고 딜까지 같이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맡아주고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어이 쉴드로 선수의 이런 부분들이 잘작용을 했기 때문에 딜러의 이 프리딕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냥 아예 다 딜러들로만 구성을 하는 경우보다는 지난주에 보셨습니다만 서포터들을 홀라라든지 바드라든지 이렇게 같이 기용을 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 주로 많이 또워로드를쓸 수밖에 없죠. 자. 워로드로 플레이했던 신보넬라 퍼샷에 쉴드로 선수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철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솔직히 마지막까지도 쉽게 이긴 건 아닌 것 같은데 선수들이 느끼기엔 어떻습니까? 어 사실 흑요팀, 공복팀이랑 다시 붙으면서 저희가 경기를 다시 보면서, 아, 저기도 다시 붙으면은 장담할 수 없겠다라고 팀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왔고, 네. 그러면서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 음, 생각보다 잘 풀려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예. 음, 저희가 연습했던 대로 잘 나아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복팀과 다시 만났을 때 우리가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좀 두고 좀 공략을 해야겠다라고 선수들이 얘기를 했나요? 어, 인파에오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원거리 딜러를 묶는 역할을 많이 잘 수행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도 원거리 딜러가 혼자 건슬링어가 있다 보니까 그 건슬링어의 딜각을 만들어주면서 최대한 케어를 해야겠다. 그런 식의 콜이 나와가지고, 네, 콜대로 잘된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본인,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봤는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 어,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신보넬라 퍼샷, 예, 이제 그러면은 카마인 서버에서, 예, 뭐그서열정리는 끝난 건가요? 뭐, 저희가 제가 사전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이미 결과는 <웃음> 정해져 있었고 <웃음> 뭐 보여주지 않았나 <웃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네뭐 네, 뭐 얘기 뭐할 예. 수가 없네요. 뭐, 이제, 이, 여유 여유죠 예. 여유. 예. 예. 아 그리고 또 이제 어, 한 가지 이제 그 분위기가 좀 예, 그 궁금한데요. 네. 그, 특히나 이제 이 세트에서는 좀 패배를 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그 순간에 이 키를 한번 각성기 이후에 잡아냈잖아요. 그래서 동점까지 만들어냈을 때 그때 약간 좀 어땠나요? 어 그때 사실 동점이 될 줄도 몰랐는데 공급기가 잘 들어가고 그 건슬링어의 후속 타도 잘 들어오면서 종점이 돼서 저희도 속으로 소리를 질렀고요. 네. 근데 뭐 아쉽게 졌지만 그때의 그 흥분감으로 인해서 최후의 승리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 저희가 드린 어, P.O.G.는 쉴드로 선수인데 쉴드로 선수가 생각하기에 아 내가 P.O.G.를 받을만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오늘 전체 경기에서 누가 좀 제일 잘한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제가 제일 잘한 것같고요 <웃음>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웃음> 1세트 때는 그, 그, 피, 그때 POG를 받았던 승리 선수가 네. 조금 더 그때는 잘 케어를 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오늘, 어, 이 쉴드로 선수 인터뷰 네, 굉장히 잘하시네요.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의 8강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로열 로더스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선수들의 자신감이에요. 네. 항상 인터뷰 때 자기가 제일 잘했대 아, <웃음> 저 자리에 아무나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통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 어나 불려온 거 약간 다수결이나 아니면 인기 기준 아닌가 음. <웃음> 아 근데 진짜 저 정도의 자신감이 있으니까 또 대회에서 나와서 승리도 거두고 팔강도 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어, 자신감이 이제 있어야 사실 또그 경기에도 뭐 긴장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늘 어, 퍼스트 팀이 이제 조 1위로 올라갔고 신보델라 퍼샷이 실드로 선수의 그 자. 자신감 못지않은 그런 경기력을 통해서 최종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두 팀이 또8강에 합류를 했고요. 이제 남은 자리가 딱두 자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D 그룹의 경기는. 내일 펼쳐집니다. 바로 내일인데 이제 나머지 팀들이 바라볼 가장 유주의 팀이고요. 예. 뭐 요운동을 토대로 해서 루메장인망고 이두 팀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팀이라고 들었습니다. 어 그래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일단은 뭐그 요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경쟁전 그 랭킹이 상위권인 네, 그런 선수들로 네. 또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요운동의 이 요맹이 선수가 또 배틀마스터 굉장히 잘하고 또 루메장인망고 팀 같은 경우에는 이 공호 선수랑 약간 그 지난 시대에 같은 팀이었었던 요카멘트 로 선수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서로서로 음. 서로 약간 또잘알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에서 심리전이 치열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역시나 이제 이해맡도 그 아래 있는 총칼라프팀, 파이리팀, 총칼라프 같은 경우에는 차차이 선수의 이런 또 바드 플레이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각 팀의 뭐 특히 A 그룹이 뭐 죽음의 존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뜯어보면 그 안에서 숨어 있는 강자들이 또 있거든요. 네, 사실 그냥 경기 개수나 선수들이 가장 고생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조도 죽음이에요. 예,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오늘 뭐 그냥 다 끝까지 가고 사실 아까 저희가 포스트가 이 조에 그래서 굉장히 유력하다 말씀드렸고 그대로 이어지긴 했지만 첫그 경기에서도 1대1 구도로 가면서 마지막까지 갔잖아요. 네. 이런 게 확실히 이번에 로열 로더스에서는 뭐 조합과 클래스를 섞어서 조합 만들어서 싸우고 그 작전대로 이루어졌을 때 항상 업셋은 일어날 수 있다. 이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정말 진짜 단한 세트도 빠짐없이 모두 다 꽉꽉 눌러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역시 낮 2시에 경기 펼쳐집니다. 16강의 마지막 D그룹의 대결 어떤 팀이 8강 진출을 만들어낼지 기대하고 지켜봐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